아유, 새끼가 아... 잘못 들어왔어요. <웃음> 살려줘야죠? 네. 여기 뭐하러 들어왔냐? 엄마 찾아가요. <웃음> 가슴이 큰다, 큰다, 큰다, 큰다. 어디? 아 여기서 쉬었다가 날라가라. 어제도 여기다 담아놨었어요? 네. 엄마가 찾으러 와요. 이제 날르는 연습 하나보다 날르. 네. 엄마가 찾으러 와요. 하하. <웃음> 조금 있으면 또 엄마 새가 오면. 음. 네. 아, 이 귀엽다. 거기서 있다가 어, 날라가 어디로? 응.